게임을 시작합니다 무슨 일입죠? 도움이 필요한가요? 네? 도움이 필요한가요? 도움이 필요한가요? 근질근질하군 네. 광석이 부족합니다 이런 상처는 아무것도 아니 네. 네. 네. 네. 네. 네. 근질 네. 네. 아군 병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손톱이 근질근질하군 이런 상처는 아무것도 아니야 신속하고 빠르게 가스가 부족합니다 아군 병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이런 상처는 아무것도 아니야 신속하고 빠르게! 으아! 가스가 부족합니다. 으아! 신속하고 빠르게! 이런 상처는 아무것도 아니야! 신속하고 빠르게! 이동하겠다! 물어 뜯어지마! 아! 신속하고 빠르게 이동하겠다. 물앗뜯어지마. 신속하고 빠르게. 도움이 아! 필요한가요? 신속하고 빠르게 이동하겠다. 물앗뜯어지마. 신속하고 빠르게. 어디를 괴롭혀줄까? 싹다. 찔러줄게 어디를 괴롭혀줄까? 어디서 금 냄새가 나지 않아? 이동하겠다! 무라 뜯어지야 신속하고 빠르게! 으악. 이동하겠다! 기지가 완성되었습니다. 이동하겠다! 무라 뜯어지마! 광석이 부족합니다. 이동하겠다. 광석이 부족합니다. 어디서 금 냄새가 나지 않아? 공격하자! 우와! 우와! 아군 병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대기 중! 기지가 완성됐습니다. 남의 불행은 나의 행 <웃음> 공격하자! 싹다 찔러줄게! 손톱이 근질근질하군 어디를 괴롭혀줄까? 어디서 금 냄새가 나지 않아? 어디를 괴롭혀줄까?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아군 병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무슨 일입죠? 다친 사람 있나요? 으악! 으악! 도움이 필요한가요? 내 표적은 어디있지? 도미 필요한가요? 어? 아! 어디서 금 냄새가 나지 않아? 으. 누굴 죄들어? 아! 아! 아군 병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아군 병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선톱이 견질견질하군. 아군 병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가요? 아군 병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선톱이 견질견질하군. 도움이 필요한가요?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아군 병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공격하자. 네. 아군 병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아군 병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기지가 완성됐습니다. 아군 병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공격하자! 기지가 완성됐습니다.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싹다 찔러줄게. 광석이 부족합니다.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무슨 일입죠? 아군 병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아군 병력 공격받고 있습니다. 광석이 부족합니다. 아군 병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기지가 완성됐습니다. 공격하자! 아군 병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공격하자! 어디서 금 냄새가 나지 않아? 아군 병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아군 병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아군 병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웃음> 아군 병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기지완성되 이디서금 냄새가 나지 않아? 아군 병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아군 병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광석이 부족합니다. 도움이 필요한가요? 거친 사람 있나요? 아군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게요. 아군 병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아군 병력 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죠? 아군 병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아군 병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죠?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아군 병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기지가 완성됐습니다. 아군 병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아군 병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나의 앞에서 아군 병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아군 병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거기엔 검설할수 없습니다.